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어, 훈련소에서 이제 공략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말씀드릴건 리퍼편. 예. 리퍼주 공략을 좀 올려달라는 분들이 좀 한두 세분 정도 생겨가지고 또 이제 유튜브에 여러분들 댓글을 올려놓는데 제가 반응을 안하면 좀 그건 좀 아니죠 그쵸? 어, 이왕, 이왕 유튜브 하는게 여러분하고 좀 소통 좀 하고 싶고 소통은 댓글밖에 없으니까 뭐 스트리밍도 있긴 한데 제가 아프리카 좀 생방송 하다보니까 유튜브를 통하여 제가 음..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리퍼! 제가 했던 그.. 동안 영상에 그 공략을 올린게 매크리 매크리하고 좀.. 영상 올린것중에 약간 잘못 말한것도 많았지만 좀더그렇게 이해해주신 분도 있고 안해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 일단은 리.. 리퍼 편.. 아니 이번에 매크리 편하고 솔조솔저공격이 솔저 나오는데 어.. 다제주케였습니다 어, 원래 제가 클베 때부터 시작한 게 리퍼였어요, 사실은. 어, 요즘에 안할 뿐이죠. 리퍼가 지금 상향을 타야 돼요. 제 생각엔. 제 생각엔. 보통 이럴 겁니다. 로도구그 같은 줄케이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 리퍼 상향세 타면 나 아픈데? 제가 말한 상향세는 근접 딜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리퍼 지금 딜량 충분해요. 단지 다만, 생각해보세요. 리퍼 분들 다 동감하실 겁니다. 제가 말한 거에.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리퍼가 상향을, 상향이 되는 이유 자 궁극기를 쓸라합니다 그러면은 리퍼에 대응할 수 있는 캐릭터가 몇개인지 아십니까? 첫번째 겐지, 튕기기 두번째 매크리 이번에 새로 나온 인물이 하나 있어요. 원래는 이, 이 캐릭터가 상향을 안했으면 은 충분히 리퍼가 받을 수 있는 캐릭인데 디바 예, 네, 이것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왜냐? 디바 디바 알죠? 오른쪽 마우스 한번 누르면 쿨타임이 좀 길어져가지고, 정말 궁극기도 뭐든 다 씹어버립니다. 예, 씹어 먹어버려요, 그냥. 예, 그래서 메크리지 궁극기도 못쓰는 사람들 많고요 디바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예, 자리야. 자리야도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자리야 쉬프트 방벽 있으면은, 리퍼 궁 충분히 피합니다. 그리고 트레이서 역행하실 수, 역행하시면 충분히 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운 아나. 아나 힐터 재울 수 있습니다. 리퍼 궁 도중에 잘 쏘시는 분 에임으로, 에임샷, 수면제 하시면은, 그대로 자버립니다 그리고 메르시 요즘 메르시 피가한 사람 없는데요 메르시 부활이 있으면은 리퍼로 다 죽여도 전부 다 부활을 시켜버리죠 이것 때문에 리퍼가 아무리 근딜 최강이라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 그렇게 막 활용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저만의 궁략 또 이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말하다 약간 바보기는 거는 좀 빠른, 빠르고 정확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 예. 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 조작감도 조작법 보시면은 제 리퍼가 이렇게 됩니다 감도화 9에다가 상상하반전은 비활성화 수평감도 30 수직감도 15그 다음에 상하반전 비활성화 뭐 이렇게 됐고요어전 조준선 종류는 그냥 기본으로 씁니다 기본 쓰고 확대효과는 화, 활성화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뭐 리퍼는 뭐 동공이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안하기 때문에 자 이대로 갑니다 자, 리퍼, 아실 겁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요. 다들 막 이러, 이러시더라고요. 이거. 나소신 다음에 장전하잖아요? 이거랑. V. 이거랑 속도 차이.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있어요. 미세하게 있어요. 예, 느끼지,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더 빠르긴 빠릅니다 장켄이 빨라요 훨씬 빠릅니다 활용하시, 활용하시는, 활용하시는 분들 엄청 많구요 자 일단 리퍼 공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공략 근접딜 최강입니다 네, 정말 근접딜 세죠 가까이서 에 정말 이정도 가까이서 에 딜러가 헤드 한방 맞으면은 바로 훅 가버립니다 로봇을 한번 직접 체험해봅시다 어떻게하냐자끝예끝 장전 스킵을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때리다가 리퍼변접이잖아요 때리시다가 이렇게 장전하면 서한 번씩 때릴 수 있거든요 이렇다가 이렇게 이렇게 통화 충전하다가 하나 둘셋넷 하나 하나 둘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장전 스킵이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 리퍼 주된 공략, 지금부터 열심 합니다, 진짜로. <웃음> 시작할게요. 자, 일단 리퍼는 장거리에서 쏘시면은, 길이 전혀 안 가요. 자, 말 그대로 완전 근접입니다. 어, 맥크린을 장거리에서 써도 뭐 좋지만은, 맥크린은 원래, 원래 그렇게 하는 거고, 그쵸? 이거는 가까이 있을수록 데미지가 확 갑니다. 왜냐면은, 양쪽에 있는 총이 샷건이거든요. 그리고, 리퍼 코 하실 때, 초보랑, 초보랑 고수들의 사이, 뭔지 아십니까? 뒤치기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자, 뜨실 때, 정면에 막, 로드우막 이제, 라인이 있죠? 라인이 방벽을 칩니다. 상대 라인이. 하나, 둘, 가까이 가서 때리세요. 물론 상대 딜 견, 상대 딜교 견제가 별로 없을 때, 그렇게 하시고요. 아, 이거 공방에해서 설명했는데, 일단 훈련, 훈련장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어떤 설명을 하냐면, 제 가장 중요한 게 리퍼가, 탱커를 잡는 거예요, 주종. 이 두, 두마리 탱커다 싶으면은, 자 제가 예를들어서 우리팀에 제가 메르시나 어뭐 주힐러 아니면 딜러예요뭐 겐지, 겐지나 메르시가 두, 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잘 보세요 리퍼 공격 맞습니다 만약에 상대의 민스턴이 아, 메르시하고 겐지를 짖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될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녹아요 녹아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려요 이런걸 잡는게 바로 이분이십니다예 여러분 착각하시는데 매, 리퍼는 딜러선이 아닙니다 탱커선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탱커선을 잡고 만약에 루시그가 루, 상대 루시가 정면딜을 해서 막확 들어온다 그땐 찬스예요루시 잡으세요 걔가 바보인거니까 예 우리팀 뒷선에 탱커들이 인, 오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서 앞에 탱커가 있으면 앞들교를 하시고 뒤에 탱커가 확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윈스턴이 막공 쓰고 들어오시면은 그거 먼저 케어해쉬에 티게 바로 리퍼예요. 여러분들 보통 막 딜러 막 잡으려고 막와 헤매이시는데, 네, 그럴 거면 리퍼를 픽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리퍼 유저분들이 윈스턴이나 라인을 치시어, 치셔야지만, 보, 여러분들 팀에 있는 주 딜러분들이 활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걸 도와주는게 리퍼구요 팟자실려고 막 이제 대박궁 먹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웬만하면 리퍼는 최형 딜러이자 서포터입니다 네. 탱커를 빨리빨리 잡아주고 그리고나서 이제 나중에 나머지 딜러는 어떻게 하냐 탱커 한마리 잡았어요 로도 같은게 자 앞선 탱커를 잡았다 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잡았고 나서 이제 뒤에 딜러가 이제 빽뛰, 빽뛰기 하고있죠 항상 예, 네, 나머지 딜러들 이렇게 잡아주세요 예. 네. 이게 바로 리퍼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예 네. 탱커가 선으로 치시고 그래야지만 뒤에서 매크리가 딜을 할수 있으니까요 매크리가 딜을 하든 뭐솔저가 딜을 하든 할수 있으니까 그 라인 라인 아르트 방벽 같은 것도 뚫을 때 좋아요 근접에서 팡팡 쏘시면은 라인 방벽 피가 2500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한방당 이게 2300가니깐요 가까이서 때리면은 멀리서 말고 가까이서 그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예, 별거 아닌 공략 같지만은 정말,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일단 상대 탱을 먼저 쳐라. 그게 바로 리퍼의 공략입니다. 여러분들, 리퍼 많이 하세요. 괜찮아요. 리퍼 아직은 좋습니다. 사기입니다. 근접이 최강이고요. 여러분들, 리퍼 공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